답은 그 문어 여자밴, 그 여자 그렇다면 케인밴약 예. Yeah. <웃음> 아, 아지정정 <아이. 아이>, <웃음> <웃음> 택정병, <택정병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오지 파이크. 오케이, 파이크 해봐. 이주 저요? 밴 됐는데. 세트 해주시나요? 야스온 할까요? <웃음> 탑이다 지금. 가, 킹랜? 킹랜 좀 무서운데.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네. 정글 앨리스앨리스 앨리스 무섭다. 뭘 봐? <웃음> 뭐야 둘이 파이크는 가렌이더 편해 아니면 르블랑이 더 편해? 르블랑이 더 편한가? 어.. 어.. 어 아니.. 아니걸아부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부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럼 음. 근데 모데카이 뭔가 몸집이 더 커진 거 같냐? 뭔가 좀커 보인다 오랜만에 인성 그런 거 아니야? 히히 <웃음> 예랏 <라이>. 와 인성 <웃음> 이거 내가 어디까지 날아갔나 봤는데 맥북까지 날아가더라 거로. 아 진짜로? 그걸 또 봤어. 응. 그 위치 에 저기 가서 보고 있었어. 이상해. 저렇게 날아가서 이제 칼바람 날아게 도착하는 거네. 그렇지. 어. 그렇지. 오데카이저의 장점. 아. 불난 파이크니까. 아. 아눈딱는고 하나 먹을 거 그랬나? 와저 미니. 아렌 이기나요? 뭐되면은 가능합니다. 뭐못 한다고요? 뭐되면 가능한데고요. 가 이거 못하면 가능하이아 그렇게 거하면 되죠. 이제 뭐야? 이가뭐네이무뭐 이거 없네. 이거 싸운다고? 킹야나 킹맨 너이입니다 나도 삼렙인데 이거 못 봤지 부시에 있어서 야말 없잖아. 알기지롱 와 이제 뷔페 같네. 먼거리 탑동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네요 리신이네요. 그러면 저 탑동선 맞는데요? 여기 도와주세요. 아, 저저안될거 어, 도와. 아, 같은데. 빼시는 게날거 같아요. 그냥 저 피가 너무 없어요. 레블랑. 어, 계속... 어, 니가 왜 맞아? 이건 좀. 아이고. 아주 많았데 나이스 그럼 뭐냐고. 아내 어시. 오케이 어안 썼어 재꼈다. 써리. 게비. 아내 어시. 왜 이렇게 길어? 순간 이동이니까 길지. 맞아 뭐. 순간 이동 바뀌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그 바뀌는데그 이석 발라지던데 네, 쓰면은. 빛의 황소 아니냐?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이석 발라지는 걸로 바뀌고 쿨타임이 초반에 늘어나고 후반에 좀 줄었을 거야 뭐. 순간이동 이속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아니 이속도 빨라져 순간적으로 <웃음> 이동할 수 있겠다 <웃음> 아니 이속도 빨라져 빛의 <웃음> 망초까지 줄면 엄청 빠르겠더라 빗망이 퇴 끝나고 발동되니까 아 그렇겠지 퇴수면서 발동되겠냐? 그럴 수있지 그러면은 해시 신고해야지 어, 어머나 정글링 있네 근데 그냥 빼겠는데 나 없으면 할거고 이거 그냥 빼야 될거 같은데 리신 피 없어서 그건 말이 될것 같긴 해. 아, 피가 없네. 스피 있어? 아, 어, 와 이게 큐가 닿네. 가래 조마들고 개 털리는데 <웃음> <웃음> 왜 들었을까 저말 이긴가 봤나 보다. 이제 그런 착각을 하고 난지 아, 저기 가세요 나한테 한대 맞지 전자주. 쭈리가즈이러면서 끌면 어떡해한대 <웃음> <웃음> 맞으면 더 빨리 갈거 같아서. 어, 일이 일보 후퇴를 위한 이, 아니 아닌데 반대지. 일보 후퇴를 위한 일보 든지 <웃음> 오케이. 아, 블라우이 <웃음> 동선요. 오면은 제이 이, 뭐지? 망치인가요? 망치로 철퇴? 아. 딱지를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웃음> 그럼 저는 딱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딱지장이나궁 아, 앞길 라다가 너의 그 민년이의 그, 그 시당을 위해서. 아, 이거 약간 느낌 안 좋은데 뭐? 아 봐요. 이거 좀 먹게. 이거 탑자존심 엄청 상하거든. 앞에 있는데 타워돈 듣기는 거. 맛있겠다 안돼요 네시 질렸지 쫄깃쫄깃 타잖아 킹맨 한번 사냥하실래여 여기도 안돼요 응방을 아, 타고 오세요 그냥 그냥 바로 가자 이거 그냥 Earth... 어림도 없지, 딱지. 오, 현멸. 와, 오. 오 마이 갓나이 질문 안죠 아, 평타 텐션 됐어. <시 metros> 내려와 고미색기야. <검이 새끼야>. <웃음> 있는데 <웃음> 모델까지요? 내려와. <웃음> 올라가서 숨어있잖아요. 그 세계 그, 그그 세계에도 올라갈 때가 있나 보네요. 그 세계에도 하늘이란 라 존재하나 봐요. 모델 살 모델 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럼 안 안에서 한타. <웃음> 그냥 한타. <웃음> 바, 바깥에 들만 나와. 바깥에 속은 한타. 바깥에 이때. 어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모델. 모대... 어왜 그러세요 아파요, 아파요. 야, 야, 야, 조용히, 아파 요 아파. 요 야야 조용히 조용히 야, 조용히. 아. 야 조용히 하라고. 모델까지 지금. 여주인고 있잖아. 조용히 하라고. <웃음> 뭐? <웃음> <웃음> 어, 무슨 일이야? 보우마 왜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라이엇을 문의하세요. 아, <웃음> 저거 들기 잘했다. 완전 완전 뽕뽑는다 저거로. 다른 지좀 많이 찢었고, <웃음> 울고 있을걸? <웃음> <웃음> 나는 폭을 개 골. 노블랑 노플 죽었어어 음. 뭐야? 최발 최영이네. 노블랑 노스펠. 오, 이석 빨라졌어. 아, 이석 빨라지네. 될 끝나면. 주... 아, 까비. 바로 진실. 왜 깎았냐? 바로 진실의 방인데. 손톱을왜 깎았냐고. 손톱안 깎았으면 잡았잖아. 그거 인제. 칼렌제로피로 가야지. 엘리트 고정이네칼렌제로피로 가야지. 오우 땡! 진실의 방으로 딱돼 뭐너 세? 이그 자식이 말이야 <웃음> 가렛 오! 르블랑이 날 도와주러 왔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웃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진실의 방으로 <웃음> 내가 시간을 벌게 르블랑 르블랑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오? <웃음> 어? 졌다 아내 레드야 먹어봤는 t h r a n 야리 m i n 다 t e Catherine, Catherine, Catherine, c a t h e r 스 엘리스 엘리스 r i 나와 그걸 위서 뭐해 소렌치겠지? <웃음> 너무 센데 아, 진짜 레버나잡을것 같은데 접히면 그 야이라, 돼 대일아 탔어? 아껴봤자 뭐하노 이속 봐! 이거 봐! 이야어맞 <웃음> 음, 음, 음. 아. 맞아 아 올라갔구나 미안 죽어줬으면 좋겠어 너가 오오 <끝> 뭐야 화려해 화려해 아 화려해 화려해 뭐였는데 와드방어큐? <끝> <웃음> <야>, 완전 건보건보 <끝> <검은, 끝> 아니야? 와드어큐아와드어큐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네네네네네네네 네. 나, 나, 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그만해 나, 블 나, 레벨 나, 나, 나, 나, 나, 나, 이네모델 나, 똑같네? 나아줬잖아 이거라고 이거라고 아 끝내지마 나 요즘 바텀 밀고 있잖아 나안끝내 나 우리는 안 때리고 있어야 너도 죽게 생긴거 아니야 다시 살아봐 이게 <웃음> 왜 보여 <웃음> 어. 간다 나의 GG 블레이드 나가 이거 도와주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이리만 만들... 개색 엥 핑 벨트로 하나 둘셋 뛰압. <웃음> 그... 나갔어 정신. <웃음> 공속모의 칼려. <칼녀>. 어 이거야. 뭐때리지마때리지마 <웃음> 아, 다음엔 한번 더 기로 풀리겠는데 아 보다. 포탑이... 나 이거 이이 이 이거, 이거 이거 그 앞에 다했으면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 재밌네. 아. 아, 버스라고 그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이 게임을 내가 만들었다고 볼수 있어 앨리스가 이동하는 하나하나 다 집어주고 르블랑 미드에서 못 나가게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데카이저가 클수 있었고 아모는야